혹시 지방때 절대 빼안 되는 부위가 있나요 따로 없고요.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엉덩이 중심선에서 바로 아래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보강을 하든지 조금만 뽑든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. 어, 안쪽에서 조금 아래쪽 3분의 1 정도, 무릎 바로 안쪽 말고 무릎 바로 위쪽에 있는 살들은 대부분 들어가 있어서 어, 그 부분은 좀 조심해서 뽑는 편이에요. 손 살은 피부에 가까운 곳에 생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호전이 되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. 쉽지만 지방이 하면 지방도 해결할 나요 아니요 하하하하하 전혀 상관이 없어 전혀 내장지방은 네. 네. 주로 이제 체중 관리하고 <웃음> 식습관 개선이 이루어져야지만 해결이 된다고 볼수 있죠 지흙하고 나서 몸 처음 들어온 거같아뭔소리야 털이야! 털이 왜 날까요? 신분이 네. 이렇게 많아?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아니야, 지금? 미리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 빨리 빨리 그냥... 하나하나 대장하세요 제 친구들도 많이 물어보더라고다 친구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질문을 하더라고 <웃음> 이거 친구 이야기인데 하면서 이건 뭐 다르게 듣지 말고 내 친구 이야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인 이야기인 거 알아 <웃음> 상처는 여기서 끝 <웃음> 마음에 <웃음> 두면 안돼 <웃음> 안녕